봐. 이거 봐봐 여기 이렇게 하면 나오지롱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오지롱 아! <웃음> 해식가 이거 봐 슉! 여기에 이렇게 열만 있다고 응? 여기를 이렇게 응? 열어야지 새야 <웃음> 혼자 여기를 열어. 얘네. 여기. 여기를 이렇게 열어 봐. 자야 야니야 아이고 무셔스럽게 나온데. 아이 아, 무 아! 아! 다 했어?